네, 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스퍼거증후군과 관련된 강의예요 오랜만에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제로 다루는데 아스퍼거증후군의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에 강의에 쭉 나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아스퍼거증후군의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스퍼거증후군의 사회성 장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예요. 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이기 때문에 아스퍼거증후군도 제가 강의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강의한 내용하고 동이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그걸 연결해서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은 자신은 아이가 이제 자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잘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퍼거증후군 아동 성인 포함해서 아스퍼거증후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살성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 살성 장애를 갖다가 악화시키는 원인, 가장 대표적인 핵심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어, 제목을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성 장애를 악화시킨 두 가지 원인이라고 주제목을 달았고요. 어, 부제목에서는 지금 설명정에서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감각장애와 불안장애 결합이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이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시려는 부모님이든 치료사든 아스퍼거 증후군에게는 아주 독특하게도 감각장애와 불안장애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나서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 것을 저해한다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이 치료를 갖다 원만하게 해갈수 있어요 감각장애를 해결하고 불안장애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과 대책들이 있지 않고서는 아스퍼거증후군의 사회성 발달의 이상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사회성 구조 원인을 갖다가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계해서 다루는 거 보면 이 잘못된 편견이 너무 많아요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속상해서 좀 간단하게 언더해갈할 텐데요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 갖다가 어떻게 부모님조차도 좀 이상하게 돼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늦된 아이들하고 늦, 애가 발달이 좀 늦다고 해요. 늦된 아이들이라고 눈치 없는 애라고 표현도 하고 애가 왕따 은,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애가 어리버리해서 분위기 못 맞히는 아이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응? 사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표현 자체에서 사실 이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이 뭔가 모잘란 아이 같은 느낌을 어, 받게 됩니다. 실은 부모 이렇게 표현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뭔가 모잘란 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게 되기 쉬워요. 쉽습니다. 에, 이런 이제 사회성 부족이 있는 아이들 아스퍼거증후군 사회성 의사소통장애 이런 뭐 유사한 병명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모자란 애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느낌을 그렇게 약간 모자란 듯한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어, 학문적으로도 이제는 표현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어, 아스포거 증후군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가요. 이 느낌 안에는 공감 능력이 없다면, 공감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데, 공감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이 뭔가 부족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도 아닌데, 공감 능력이 없다. 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마치 자폐, 어, 아스퍼거 증후군이 로봇같이, 감정이 없는 로봇같이 냉혈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부터 볼까요? 감정이 없다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또 상통하거든요. 실은 감정이 매우 지나치게, 제가 봐선 오히려 지나치게 풍부해요. 아주 센스티브해요. 마음이 아주 여려요. 마음이 약해요. 예? 그래서 희노애락 슬픔, 기쁨 막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걸 갖다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이, 그래서 이게 표현을 못하고 나서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냉혈한 취급을 받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공감 능력을 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는데, 인지적 공감은 매우 좋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이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실감을 겪었으면, 아, 저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다. 너무 속상하겠다. 너무 안 됐어.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갖고, 그 사람이 역걸 고통이나 슬픔이나 희노애락에 공감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감정도 풍부하고요. 예? 지금 남들이 정말로 슬퍼할 때 그것을 이해하면 정말 더 슬퍼할 수 있고요. 남들이 기뻐할 때 그것을 이해하면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음. 인지적 공감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서적 공감은 취약하다. 이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정서, 분위기, 무드, 이런 걸 리딩하는 거죠. 이제 아무런 표현 없이 사람이, 어 내가 이래 이래 서 슬퍼, 이러고 상대방이 얘기해주면 그것이 이해되면 나도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뚱하면서 뭔가 표정이, 분위기, 무드가 이 사람이 슬픈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인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감정, 정서적인 그런 공감 능력인데 그것을 리딩하는 능력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 좀 취약한,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아요. 예? 즉,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은 너무너무너무 센스티브하고 너무 풍부한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정보 없이 가만있을 히때 내가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채서 분위기로, 감정으로, 정서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취약한 거라고요. 음? 이런 정서적 공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쩌면 치료 과정일 수 있어요. 좀말안해도 알아챌 수 있게끔, 아 파리파리하게 만드는 것, 눈치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 이게 화용성 사회적 화용성을 만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치료 과정일 수 있는데 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는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 거울 신경학이 없다고. 뇌과학에 의하면 거울신경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글을 써하게 들리죠. 두뇌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응? 거울신경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는 그 뇌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다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서 이러저러하게 주변에서 대체하려 하거나 뭐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설명하는 거 보면 이 거울 신경 연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돼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되냐면 어 아스퍼거 증후군 있는 사람은 뇌에 어떤 부속이 하나 빠져 버려서 고장 난 사람 취급 받는 느낌이 들어요. 넌 거울 신경 연이 없으니까 넌 영원히 안 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냐면 현대 뇌과학의 최신 지견에 의하면 거울 신경이라 영역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헛소리로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고. 예 말씀드리지만 이, 이 거울 신경이라고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오티전 아스퍼거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뇌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본 메커니즘은 거의 다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습득되고 발전시키는데 몇 가지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취약점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각을 처리해 나가는 감각 처리 능력의 문제점하고 두 번째로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감정 정서를 갖다 조절하는 능력들의 문제예요. 이두 가지를 이해하면 두 해결되면 아스퍼거 증후군도 일반 정상인과 하등 차이가 없이 감정 어, 어 정서적 공감대까지도 발달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좀 설명을 갖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회성 부족의 원인 첫 번째 감각장애 이 감각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누누 얘기를 해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라고 요거 영상 있으니까 어, 잘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뒤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어,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라고요. 근데 이 자폐의 원인은 감각절이장애에 있다고 라 얘기하면 이건 이해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눈 맞춤을 잘 못하거든. 그럼 목소리 톤도 이상하단 말이야. 하이톤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머리카 깎을 나름에도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촉각 방어들이 있으니까 감각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자폐원인이 감각처리장애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잘해요. 근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을 갖다가 기르는 부모라든지 성인들은 이 감각처리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눈도 잘 맞추거든요 보통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경우 말도 잘해요 못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큰 문제 없어요 막 감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감각추현상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퍼거증후군에게 감각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치료하면서 이 아스퍼거증후군을 어... 치료하면서 보는 사실로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아스퍼거증후군에도이 감각처리 장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 약하게 있는 거예요. 약하게 있어서 심하게 있으면 자폐증이 되는 거고 약하게 감각장이 있으면 아스퍼거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맞춤도 할수 있고요 말도 할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그러한 감각 수준까지 는 도달이 있지 않아요. 아스퍼거증후군이 네. 눈맞춤을 하지만요, 눈맞춤을 길게 하지 못해요. 길게 하지 않아요. 어? 좀 길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맞춤을 좀 하다가 자기 얘기하다 보면 그냥 자기 얘기를 빠지면서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에? 허공을 보였다. 설명하려면 잠깐 맞춰서 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에? 그러니까 실은 의무적으로 눈맞춘 다음에 이 사람하고 눈맞춤을 통해서 교감을 갖다 끊임없이 해내면서 예? 이, 이 감정교감을 해내면서 대화를 해내는 능력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선을 갖다가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일반 사람들 같이 완벽하게 올라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눈맞춤 길게 못하고 요 유지도 못하고 대화 중 사람은 응시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눈맞춤을 길게 못해요. 또, 친구하고 대, 동료와 대화를 할때 지속 집중하지 못해요. 저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할 때 우리는 눈 맞춤하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때이 청각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자기 귀에 꽂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한눈을 또 판다고. 한눈을 갖다 되게 쉽게 쉽게 팔아요. 그렇게 한눈을 자꾸 쉽게 쉽게 파니까 ADHD로 오인이 되기도 하는데, 실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른 주변의 잡음과 이 구별이 되면서 내 귀에 정확하게 꽂히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 상할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청각적으로 집중을 유지 못하는 거죠. 이게 대화 중에 이야기하다 가 자꾸 이렇게 빠져요. 빠져요.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관, 관찰하며 이야기를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아스파즈온 있는 애하고 친구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친구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이에요. 어, 친한 친구 있어? 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걔는 어떻게 생겼어? 잘 얘기 못해요. 세세하게 설명 못해요. 얼굴이 뚱뚱해 자가 이 정도? 예? 실루엣 정도 설명하는 경우가 많, 많아요. 키가 커 자가 이 정도? 예? 큰 프레임에 설명받게 하지 애가 얼굴이 어때 표정이 어때 그 아이는 응, 세부적으로 약간 착해 어때 막 이런 이런 성격이나 행동양식 얼굴 표정 이런 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잘 못합니다. 즉 친구 자기가 친구는 있지만 그 친구를 세부적으로 관찰 못 하는 거예요. 생김도 관찰 잘 못하고 행동양식도 잘 관찰 못하는 거예요. 슬쩍 보고 그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친구랑 있지만 그 친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자세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해 못하니까 그 친구하고 관계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이런 애들이 보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친구하고 관계에서 시각, 청각적인 유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거리 유지를 잘 못하는 거, 상황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하고 돼서 멀리서 있는 게 친구하고 같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도 많아요. 사회적인 교분을 하는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의 네? 문제 이것도 실은 시공간에 대한 이런 그 감각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떤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 상황에서 어 사람들의 표정들을 리딩을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에, 이야기를 갖다가 그 표정과 같이 시각, 청각적인 것다 결합시키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현상 때문에 누구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눈치 없는 아이, 어리버리한 아이 예?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다 감각장애예요. 감각장애. 되게 간단해요. 왜 우리 아이는 사회성 발달을 시키지 못할까? 사회성 발달시키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적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왜 적을까? 사람이 보이질 않아, 정확하게 하지. 사람의 소리가 아직 정확하게 잘안 들려. 사람에 대한 소리나 시각, 청각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를 못해 자꾸 빠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사회성을 발달시키려야 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아스파가 죽은 결론은 감각처리장애를 치료하는 걸 출발인 거예요.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기 시작해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해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방법은 제가 강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뇌면역치료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뇌간에서 손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뇌간의 손상들이 면역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적 개선을 시켜주면 아스파고증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눈맞춤이 되게 또렷해지고요. 대화하는 능력들을 자체가 발달할 수 있어요. 예? 뭔가 모르지만 빠릿빠릿해진다는 얘기 금방 합니다. 이게 뇌면역 치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뇌면역 치료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한약, 뭐, 비타민 미네랄요법, 식요법, 이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된 것들이겠죠. 자, 두 번째, 이걸 제가 이 강의에서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회성 부족이 만들어진 두 번째 원인은 불안과 우울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한테 불안과 우울장애는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이 같이 있어요 어, 아스퍼거 증후군이 사회성이 부족해 동시에 불안장애가 있구나 우울장애가 있거나 동시에 진행돼요 동시에 진행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편도체의 과다 비대가 있어요. 편도체 이건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mri 찍었을 때편도체란 조직은 공포감이나 불안감 경계의식 회피의식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뇌조직이에요. 이게 비대화되는 것들은 정도 이상의 불안감을 느낀다. 정도 이상의 공포감을 느낀다. 정도 이상으로 위험에 대해서 회피 의식을 느낀다. 이런 걸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심리장애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편도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게 쉽게 쉽게 나타나는 건다 그런데 이 중증자폐증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애가 사회화가 진행이 안 돼서 심리장애가 문제로 드러날 틈이 없는 거예요. 심리장애를 고민하기에는 뭐눈맞춤이라도 돼야 심리장애를 얘기하지 사람하고 기본 대화라도 돼야 심리장애를 얘기하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심리장애가 문제가 안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증 자폐증도 치료해서 아스퍼거 증후군 패턴으로 올라가면요, 이 심리 장애를 갖다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스려 나와요. 자, 근데 어쨌든 중증 자폐증을 벗어난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 부모들한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정상 아동을 상대로한 기대치를 강요로 심리적 갈등이 강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말도 하거든요, 눈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학교도 다녀요. 그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치는 정상화동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정상화동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이럴 때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공부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해야 되는데 저 바보같이 저렇게 못하는 이러면서 혼이 나요. 혼이 나요. 예? 비난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특히나 집에서 아빠들한테 혼나요. 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저학년 때는 문제가인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좀 바보 같은 애가라고. 응? 선생님한테도 은근히 욕을 먹어요. 예? 자 이렇게 정상 아동한테서 요구되는 기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비판 비난 당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속된 공격 속에서 사, 생활하게 돼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예? 그런냐 보니까. 가뜩이나 편도체가 큰데 그러니까 일반 아동이 한번 혼낼 때 느껴지는 아동이 느끼는 공포감도 큰데 얘네들은 편도체가 크기 때문에 공포감을 한번 혼낼 때더 느끼거든 더 심하게 느끼거든 그런데 혼나긴 더 혼나 와우 이러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습관화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다가 몸에 체화된 상태를 갖고 있어요 아스포거지구근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스포거지구근은 어리버리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공포감이 있을까 제 세상 살기 너무 힘들 텐데 너무 힘들 텐데 이런 느낌이 훨씬 많아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이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아 이거 강의가 길어지는데 좀 빨리 빨리 할게요 친구면 학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죠 시작도 하기 전에 공포감 두려움이 넘쳐서 애가 친구와 어떤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회피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갑자기 확 밀려들면 멘붕 현상이죠. 이게 그 전문 용어로 멜트다운이라고도 하는데, 어 그냥 요즘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일반 용어로는 애들이 멘붕 멘붕 상태를 자꾸 보여요. 그래갖고 어 되게 황당하게도 어린애 같이 그냥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화장실로 숨어버리는 경우 저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발표를 갖다 자기 발표할 때 애가 그냥 동작을 갖다 멈추는 거예요. 얼음같이. 이것도 그냥 멘붕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지? 사람들이 막날 쳐다보는 눈빛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발표하다가 애가 멘붕이 돼갖고 어어어 어 그러면서 이러면서한 아, 말도 안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대화 중 갑자기 입 다물기도 이것도 많아요. 상대방이 혼내는 표시를 되면 그냥 입을 억 하면서 다물어 버리거든요. 이런 거다 공포감과 두려움이 만성화된 표현들이에요. 음? 얘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혼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 집돌이 현상이 생기죠. 대인지피 현상, 은둔형 외톨이 경향이 생깁니다. 거기다 성격은 소극적 성향으로 고착화됩니다. 적극적 삶의 생활을 기피하게 돼요. 이러면서 어, 불안과 공포감을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 사회적인 행동들을 안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가를 개선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그 고독, 어, 애톨이 고독감을 택하기 때문에 이 사회성 발달을 못 시킵니다. 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개선이 적극적인 사회성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네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배려와 대화가 필수다. 이게 일반 아동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배려보다 더 많이 배려돼야 돼요. 상처받을 때 훨씬 더 심하게 상처받기 때문에 이 정말로 배려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스퍼가 증후군은 그래야만 공포감과 두려움, 불안, 우울을 해서 넘어서 사회적으로 적극적 시도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내 면역요법에서도 비타민 미네랄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양치료가 되게 중요한 대안이 되는데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될때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회성 장애를 다 해결하려면 불안과 우울 또한 면역에서 맞든 감각장애를 해결해야 돼요. 자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할게요. 훈련과 암기는 절대 치료되지 않아서 보거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게 아스포거 증후군 치료를 갖다가 사회성 치료를 한다는 현실을 보면 훈련과 암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면 맨날 뒤집어 나와요. 사진으로 다양한 표정 보여주고 이건 화난 거야. 이게 슬픈 거야. 외우게 하는 거. 이게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황당하긴 하지 않겠죠.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외워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사진으로 표정 외우기가 너무 황당하다는 걸 이해를 할 텐데 실은 정도 차이지 다 이거예요.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행동방법 가르치기.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하,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허용성이라는 건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예요. 그거 갖다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어떻게 외우기 하겠어요. 인공지능식 사회성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냥 데이터를 갖다 경험상 음, 하면서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방법은 아스퍼거증후군 치료해서 감각 장애하고요, 불안 장애를 해소시켜야 돼요. 이두 가지 장애가 해소가 되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시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능동적으로 사회적 시도 중에서 생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학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스스로 공감 능력이 서서히 형성돼요. 즉, 감각 장애와 우울 장애를 갖다 해결한 상태에서 적어도 1년 2년 정도 가면. 이런 공감 능력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즉 사회성 감각이 누적된 결과로 느낌으로 인지되면서 사람 사이에 상황 인지력이 생기고 이 정서적 공감 능력까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길어져서 뒤에는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다 둔 자제분이라면 아니면 성인이든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사회성을 직접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감각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꼭 이걸 이해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걸 도와주는 방향 아래서만이 아이들의 사회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